주식 음봉 매수 눌림목 공략하는 이유는 그만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잘 맞는 코드는 음봉 매수입니다. 종목이 매수세가 느닷없이 들어올 때 한마디로 불나방, 꽤량 매수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흔히 그래가는 거야 하면서 매수를 덕석합니다. 흔히 일봉이든 분봉이든 불나방이 붙었을 때, 무작정 달려들면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잠시 쉬었다가, 불나방이 다시 불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겁니다. 수리수리 마술이 들어온나 불나방. 나미야미타불 불나방이시여.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거래량 없이 주가는 야금야금 빠집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하면서 버팁니다. 평소에 너무나 성격이 급한 나머지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1% 손절할 거 고집으로 인해 버디타 버티다 결국 마이너스 5%에서 던집니다. 화가 나서 열이 받아서 담배를 두어대 쪽쪽 빨러 잠시 나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내가 매도한 이 종목이 전보다 더 많은 불나방들이 붙었나요? 현재 안간에 내가 처음 매수한 가격 이에서 3호가 밑에서도 힘이 좋습니다. 지금 잡으면 상투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마음이 잡아가며 하지만 그러면 무얼 할 것인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느닷없이 공시가 나오며 무시무시한 불나방이 들어옵니다. 상한가로 직행하려 합니다. 나도 모르게 미수까지 클릭 시장과 주문을 냅니다. 헉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역사에 남을 최고가 매수와 동시에 대량의 푸른 물결이 나오는 게 아닌가요? 마이너스 10% 조금 넘지만 풀미수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단한 번에 매매에 다시 30 손실입니다. 오늘 하루 마이너스 35% 손실입니다. 모니터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만약 음봉 매수를 하거나 눌림을 줄때 공략을 한다면 두 번이나 되는 매매를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정령 손실을 보더라도 작은 손실로 마감했을 것입니다. 결국 마트에 가서 대꼬리를 사옵니다. 물컵에 소주를 덜컥덜컥 들이킵니다. 안주는 한숨과 담배로 하고 혹시나 이런 경우를 당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저 또한 당해봤습니다. 너무 크게 당해본지라 주위에 강가에 가서 악을 지르며 신세한탄도 해보았습니다. 현재는 불나방이 한 종목에 풀베팅이란건 없지만 또한 미수와 신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금에 의해 매수 규모가 틀리지만 진짜 이 종목이 이제 갈 때다 싶으면 최대 40에서 50%까지만 들어갑니다. 물타기는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예사할 때는 잠시 쉬는 타이밍에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 종목이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지만 만약 현 종목이 갈것 같다 싶으면 조정을 줄때 공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봉 공략법입니다. 오르는 종목들을 보면 시세 초기 힘있게 오르다가 눌림목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봉이든 분봉이든 눌림목을 형성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불나방일 때 공략하는 것과 아니면 은봉일 때 매수하는 것중 어느 것이 승률이 높을까요? 은봉 매수입니다. 시세 초기에 은봉에 매수하면 리스크가 적습니다. 손실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별로 의미 없는 글을 올렸냐 물으신다면, 주식에서 가장 돈벌 확률이 높은 것은 주가가 시세를 주기 시작할 때 오르는 날이 이틀라면 떨어지는 날이 하루 정도입니다. 조정을 주면서 주가는 오르는 법입니다. 주식에서 눌림목 파동이론 등 여러 가지 매매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주식 초기 그러한 매매법칙을 만들었고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매매 형태를 보며 현재도 많은 이가 그 매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봉인 하루. 추세선 대체적으로 5일선이 있습니다. 5일선 부근 2에서 3% 넉넉하게 여유있게 주문을 넣으십시오. 어차피 2에서 3일간 20% 정도 오른 종목이 5일선 부근 2에서 3%이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4% 정도 사이즈가 나올 것입니다. 주식이 며칠 동안 20에서 30% 올랐는데 조금 쉬어갈것 같은데 어제 장대음봉 오늘도 음봉이 나와서 5일선이 깨졌다면 밑에 있는 추세선에서 대기하십시오. 눌림목을 줬다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10에서 21선이 따라올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 주시에서는 간단하게 어이 있게 매수하십시오. 날아간다고 해서 덥성 물어버리면 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거의 세력이니 단타 주포들에게 당할 뿐입니다. 호가로 장난질을 잘합니다. 세력 같은 경우엔 물량 확인을 합니다. 어느 정도 부근에서 물량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물량이 많이 나오면 개인들 겁먹게 밑으로 위아래로 많이 흔든 다음, 물량이 적게 나올 때 그때 올립니다. 불나방이 들어온 것은 동호회 물량이 대부분입니다. 당장이 선취매 이후 매수를 하게 되면 회원들이 열심히 매수를 하기 때문에 불나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회원들이 매수를 했으니 방장은 매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엔 수백개의 큰 단타 동호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불나방은 상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식은 여유있게 안전하게 매매하는 것만이 주식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큰수익보다도 현재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면 자기 자신의 매매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흥분해서 매매하는 것보단 느긋한 매매를 하시면 주식을 하시면서 얼굴이 환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노력하시어 자기만의 매매법을 만드셔서 꼭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성투들 하시고 행복하십시오.